한국어, 읽기, 연습 기, 역 기역 구기 쿠키 This one sounds like K. This one sounds somewhere between G and K. As an initial sound of a word, It tends to sound closer to K than G. 구기 쿠키 구기 쿠키 기가 기가 기가 가개 가게 가게 고기, 고기, 고기, 고, 고, 꼭, 꼭, 고, 꼭, 고, 꼭. 고, 꼭. 깨니은 니은 누구 누구 누구 누구 그내 그네 그네 그네 눈 눈누나 누나 누나 난난논논디디 ton ton ton ton this one sounds like t this one sounds somewhere between d and t ton ton ton ton to Do. t o 도둑 As an initial sound of a word, it tends to sound closer to T, and this one sounds relatively closer to D. 도둑 도둑 구, 두. 구두 구두 구두 도도 또또또또또딱리을 로 도로 도로 다, 리, 다리 다리 다리 돌, 돌돌롤롤롤 롤. 롤. 롤. 롤? 라 롤라 롤라 노레 노레 노레 도르레 도르레 도르레 라일라 Rilla, Rilla, gallery, ri. gallery, two Rs in a row always sound like L. Rilla, r o l l gallery. To speak more precisely. Any real right after a consonant other than hit always sounds like an English L. These are the cases when real is placed on the bottom of a syllable. t o l Rol. When real comes as an initial consonant of a word, you can pronounce it like either R or L. Both are fine. Then what about these reals? They are all the same. Toro, nore, 래 a r i 미, o r e gallery, mi, um, mi, um, mom, mom. 매, 미, 매미, 매미 매, 모, 매모, 매모 비, 읍, 비읍 비, 비피 P. This one sounds like P, and this one sounds somewhere between B and P. P. P. P. P. P. P. As an initial sound of a word, it tends to sound closer to P. This one sounds relatively closer to B. 부부 부부 밥밥불불불불불불 뿔, 뽀뽀, 뽀뽀, 뽀뽀, 뽀뽀 시옷, 옷 시옷, 살, 살, 살, 살, 살, 살, 살, 살 쌀, 쌀, 쌀. 세, 상, 세상, 세상. 시, 설, 시설. It can be like an sh sound, depends on which vowel is used with. 시설, 시설, 소식, 소식, 소식,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C 사슴 사슴 사슴 Mat. When she is placed on the bottom, it sounds almost like T. Mat Mat. h t 샷이응 이응 아, 이, 아이 아이 아이 오이 오이 오이 o u u u to u to you to you e n y to n g du eng du yong yong 용, 어, 용어 용어용어양양영웅영웅영웅여우 응, 여우 여우 지읏 지읒 자자차차 This one sounds like CH. And this one sounds somewhere between J and CH. 주, 전, 자 주전자 As an initial sound of a word, it tends to sound closer to CH. The other ones sound relatively closer to J. 주전자, 주전자. 제 주. 제주 제주 짐짐짐짐짐짐짐짐진짜 진짜 진짜 나 Not. When j i t is placed on the bottom, it sounds almost like tea. Not, not. Chi, üt, chiet. Che, che, gi, che, gi, che, gi. 유, 자, 차 유자차 유자차 참, 치 참치 참치 치, 즈 치즈 치즈 꽃 When cheer is placed on the bottom, it sounds almost like t g o a g o a 키, k k k 억 부엌 부엌 티, 으, 티, ก 튀김 튀김 튀김, ที 피, 읍, 피읍. 표, 표. 피, 부, 피부, 피부. 무릎, 무릎, 무릎. 히, 으, ㅎ 해, 해 바, 다, 바다, 바다 하, 마, 하마, 하마 나, 라, 나라, 나라 야, 구, 야구, 야구 그, 냥, 그냥, 그냥 향, 수 향수, 향수, 컵, 컵, 전설, 전설, 전설, 버섯, 버섯, 버섯 혀 r 편견 편견 편견 연결 연결 연결 포도 포도 포도 온, 도 온도 온도 초, 보 초보 초보 요, 가 요가 요가 교실, 교실, 교실. 쇼핑, 쇼핑, 쇼핑. 무, 무두 부, 두 부. 두부. 두부 추, 수, 추수 추수 추수 귤, 귤귤자유 자유 자유 오류 오류 오류 금금은은스크린 스크린 스크린 기, 린, 기린 기린 기린 비밀 비밀 비밀 이끼 이끼 이끼 앱앱 NEM, SE, NEMSE, NEMSE YE, i y e i y e i BE, GE, b e g e Not many people differentiate them in pronunciation nowadays. 베개, 베개. 세, 제, 세제, 세제. 계약, 계약, 계약. 지, 해, 지해, 지해. 와 in 와 in 와 in 사과 사과 사과 왜왜왜 Differences between these three are very subtle, which you can just ignore. So you can just pronounce them all the same. 돼지 돼지 돼지 인쇠 인쇠 인쇠 뇌뇌왜 국 외국 외국 원원뭐뭐 뭐. 궤도 궤도 궤도 웹캠 웹캠 웹캠. 귀, 귀, 위치, 위치, 위치. 의사, 의사. 의사 희망 희망 희망 방, 향, 방향 방향 방향 동서남 북 동서남북 동서남북 김치찌개 김치찌개 김치찌개 뚜껑 뚜껑 뚜껑 도, 서, 관, 도서관, 도서관. 취미, 취미, 취미. 감사합니다.